박사 오늘의 점심 샐러드랑 고구멍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미 음, 소가좀이좀시럽나 아이 샐러드 다이어트 하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점심은 라이트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음 у м о 먹어볼까? 뭐가 맛있다는데? 이거 시그니처 맛있다고 했는데. 너 시그니처 거. 아 먹으려고. 그럼 우, 우리 그러면 다른 걸로. 그럼 내가 시그니처 할게. 너가 어메이징을 해. 어때? 너 그럼 그거 먹어봐. 응. 코우슬로도 맛있겠다. 일단 이거. <웃음> 이거랑 이거랑. 상인트 스타일. 어그 과자. 이렇게. 아직 코드는 아닌 것같아 안에서는. 음. 바로 앞에 맥날 응. 음료 어떤 거 먹을 거야? 저는 사이다요 저는 많이? 마이... 아니 조금 자 아, 쌍으로 갈게요 네 <놀람> 와우 맛있어 맛있어 맛있있대안 먹어 진짜 모르겠어요, 뭐 괜찮은데? 근 진짜 거먹었거든 뭐 어릴 때보 엄마들이 조그만 는모빵에 만들어 주는 먹어 있지. 그 맛인데? <웃음> 근데 알아. 근데 나쁘진 않아도. 근데 생각나진 않을 것 같아. 응? 생각나진 않을 것 같아. 음? 근데 한번 먹어보기엔 괜찮아 음. 응. 어.. 질이겠다. 때라. 때라. 뭐 넣게? 을 아니 조금만 먹자 메오 벌써. <웃음> 고기도 할 거잖아요. 아 맞네 미안아 경치 안 넣었어요. 진짜? 안 체스틴 인당 조개 사장님 <웃음> 저 이렇게 할 거고 남자애들은 몰랐어 음 그러니까 저기 좀 찍어 찍어 찍어 바로 하자 저처럼 이렇게 코 젖는 분 있으세요? 코 높기도 한데 젖어요 어우. 왜 여기 서 계시는 거예요? <웃음> 시원해요 <웃음> 먹고 싶어요. 진짜? 네. 왜? Yeah. 맛이 없요저 입맛 없어요. <웃음> 입맛 없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? 나 엄마가 알려줬어. 그러니까? 맛있어요? 응, 음, 너무 맛있어. 난안 맛있어. 난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다. 진짜? 먹고 놀고 먹고 놀고 하면 난 나... 지 말이 와. 아, 어앗뜨기 그래, 조심해요. 앗뜨거 아, 조심해요. 음. <웃음> 대박 사건. 이거 맛있어요? 음. 안 되나 맛. 음. 음. 맛있어요? 음. 최고예요? 음. 짱. 와우. 왜요 어메이징. <웃음> 왜요 껍질. 음. 음. 소. 저... 이춘능있으니까 음. 재미있. 재밌... 진짜요? 네. <웃음> 고마워. Hehehehe <laughs>